내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싶어 매일 매일 매일 자꾸 줄일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여 내가 말해줘 사랑할 걸마지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oh, Baby, just don't h o e d o n m e t o m n 아, 누나! 아, 고생하셨어요, 누나! 어, 목말라, 목말라! 아, 오늘 멋졌지? 어, 네, 누나! 오늘 진짜 최고였어요! 아, 사람 도 많이 왔어요 어, 어? 사냥님 오셨어요? 어, 사장님 안녕하세요! 응! 아, 수고했어, 쏙키버스! 아, 아, 누나! 오늘 춤 멋졌어요! 어, 그렇지 아, 그런데 아, 나 사실 억지로 울었거든! 아, 울기도 너무 힘들어! 야! 나키버스 아. 어, 어? 예, 사장님! 야, 내 춤이 그 뭐냐? 어? 어? 왜 사장님 제 춤이? 아, 다시 한번 해봐봐. Five, s i 돌려, 돌려, 돌려. 돌려, 돌려, 돌려. 그만, 그만, 그만, 그만. 야, 서키버스너 내가 누구야? 용감했던 형제 아니야? 어? 아, 춤이 왜 그래? 내가 얘기했잖아 어, 손 뻗어봐봐. 손 뻗어봐봐. 어, 이렇게요? 각도가 맞잖아, 각도가. 사장님 각도 맞는데 빌맞고 그런 놈은 저가 이서 사장님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라는 거죠?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그렇지!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어이 잘하네 어야 소큐버스 더 열심히 해예 어, 알겠습니다 어쨌든 콘서트 잘 끝내고 어? 어 누나 잘 집에 모셔다 드려 알았지? 아예 어, 알겠습니다 오 사장님 들어가세요 오 진짜 짜증나 저빡빡이 진짜 머리 더 밀어버릴 거야 진짜 누나 따라오세요 차로 보실게요 어 그래 어, 너무 힘들었어 오늘. 자 누나 그럼 집으로 가면 되죠 누나 어 그래 어 피곤하다 근데 누나 저기 프로그램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저기 전참시에서 연락 왔는데 어 전참시 싫어 그거 팔로우 하는 거 아니야 짜증들 그러면 어 저기 미우새 누나 미우새 좋죠 어 그것도 안돼집다 찍잖아 어, 나 그런 거 너무 싫더어 진짜 어 그러면 누나 저기 생생정보통이요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섯 시네 고향도? 어 완전 좋아 너무 좋아 여섯 시네 고향 어그그 그 시장 가서 막어 전도 먹고 그다음 회도 먹고 어 우리 전통시장 너무 좋아 근데 누나 아이돌답지 않게 그런 걸 좋아 아 그리고 저기 봤다 정글의 법칙 아 병만이 형한테 전화하세요 어, 진짜? 어머, 내 정글의 법칙 진짜 가고 싶었는데. 어, 그, 바로 간다 그래. 알았지? 아, 예, 알겠습니다. 제가 전화할게요. 자, 그럼 집으로 모실게요 누나. 오 어, 그래? 아, 뭐야. 지금 비행 시간 다 됐는데. 아, 진짜 누나 언제 오는 거야. 그, 뭐가, 그, 뭐가. 어, 누나다. 어, 누나. 아! 뭐야, 이게 지금. 예, 무인도 어, 가자니 그래서 어, 그냥 비키니 입고 왔어 <웃음> 누나 지금 제정신이에요? 내절 네 왔어요? 내네 절? 이거 뭐해 이게 지금 시화야 이거? 와 이거 어떡할라 그래 이 누나? 예, 나는 연예인이다 괜찮아 유네입이다 <웃음> 누나 근데 짐은 어디 있어요 짐은? 어? 예, 나돈 많아 가서 사면 되지 뭐와 진짜 누나 너무하다 진짜 어쨌든 무인들은 출발! 아이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아이 빨리 오세요! 아다 왔다! 자 누나! 레이디 퍼스트! <웃음> 배안 고파 <웃음> 빨리 올라가자 아니 그게 아니라 레이디 퍼스트인데 어, 화장 잘 됐니? 어썩크림더 바르고 올걸 그랬나 봐어 누나 잠깐만요 이렇게. 이렇게. 어, 여기 무지하게 덥다 그치? 아, 누나 분량 확실히 뽑으셔야 돼 알았죠? 병만장 옆에 딱 붙을 쓰라고 누나 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누나 내가 감독님만 얘기하고 올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감독님 어어어어아저 예, 예. 서큐포스 누나 매니저입니다 콩봉이라고 해요 아예반가워 반가워요, 반가워요. <웃음> 저기 우리 누나 위주로 좀 찍어주세요 아셨죠? <웃음> 아이 친구 아, 저리 어? 꺼져 아예 어, <웃음> 역시 우리 기자 이제 슛 들어갑니다! 자 녹화 들어갈게요! 자 매니저 빠져주세요! 아! 어, 예! 예! 다 파이팅! 자! 3! 2! 1! 액션! 안녕하세요 정글의 법칙의 김병만입니다 자 오늘은 두 팀으로 나눠서 생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내일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 누굴지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야외 지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! 누나! 좌비! 좌비! 오! 도, 오, 저 뒤에! 저.. 도래. 돼, 저.. 비 좀비! 와 저.. 저거 보지 개불 저거 진짜야? 감독님 이거 몰래카메라 줘! 오!